저는 제외관리한다. 네, 안녕, 동티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에어컨을 켤 때마다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는 매일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도 불편하지만 어쩌다 다른 사람이라도 태우게 될 때는 너무나 민망해집니다. 방향제를 뿌려둬보고 냄새 제거제를 사용해봐도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훈증 살균 역시 일시적일 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송풍구를 닫은 채로 오랜 시간 히터를 가동시켜 뜨거운 바람으로 세균과 곰팡이의 증식을 막아보지만 일시적일 뿐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힘이 듭니다. 이미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해 악취가 나는 경우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이베퍼레이터를 클리닝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에어컨 냄새가 생기질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0년이 지나도 에어컨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차에서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나는 불쾌한 냄새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린이나 노약자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호흡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 외에도 레지오넬라균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도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빨리 클리닝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를 제거를 하고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자동차의 에어컨 공조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짧게 설명을 해줄게 차의 앞쪽에 측면 그림인데 실내에서 순환 모드를 외기로 설정을 하면 붉은색의 플랩이 열리게 되고 이때 앞유리 아래쪽 카울이 있는 곳의 통로로 공기가 유입이 되게 되는데 실제 차에서 순환 모드를 외기로 설정을 해보면 안쪽의 플랩이 위쪽으로 움직여 열리게 되는 게 보이지 이곳으로 들어온 공기가 에어컨 필터를 거치고 여기 안쪽에 블로우 팬이 돌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아래쪽에 이베퍼레이터로 보내지면 공기는 차가워지고 송풍구를 통해 차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 거지 자동차의 에어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증발기인 이베퍼레이터인데 그 역할이 주변의 열을 빼앗고 흡입된 공기를 냉각시켜서 저온저습한 기체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생기게 되고 운행 후에 수분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곰팡이와 세균이 생기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야. 같은 크기 병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한쪽은 뚜껑을 덮고 한쪽은 개방된 상태로 한동안 놔두게 되면 뚜껑이 없는 쪽에 물이 기화돼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바로 이 영상 속에 오늘의 답이 있는 거야. 우리가 운행 후에 내기 모드에서 시동을 끄게 되는 것은 뚜껑을 덮은 병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라 이레 이 수분은 빠져나갈 곳이 없어지면서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동을 끄기 전에는 필히 외기 모드로 설정해 끄도록 해서 이베포레이터의 수분이 바깥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 기화와 증발이 될수 있도록 해서 외기 통로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건조가 되고 악취가 생기질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시동을 끄기 전에는 항상 공기순환 모드를 외기로 맞추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오랫동안 냄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요즘 일부 차에는 시동을 껐을 때 자동으로 외기로 전환되는 차들도 있던데요. 냄새의 원인은 세균과 곰팡이입니다. 깨끗하게 클리닝하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챙기시면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갈린다 수고했어, 동티뷰